오늘은 특별히 편집자 H까지 함께하는 능력자 침대전쟁 해볼건데요. 지난번에 이어서 또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파피디가 오늘 기깔나게 또 설명을 해줄겁니다. 저번에 빗솔림이 쓴기빈배 능력 사용시 템이 복사되는 버그가 수정됐습니다 왜요 오 아니 와 버그도 냅둬야지 우우 지가 고딩 잘못해놓고 우우 아니 한번 맛봤으면 제대로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해줘야지 나 맛도 제대로 못보고 한편이니까 데스노트 써가지고 죽었는데 지가 잘못해서 수정했대잖아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데스노트 부활 페널티가 80표로 하향됐습니다 어, 그거 좋아 80초 좋아 80초 좋아 그리고 자리배치 블럭이 반 블럭으로 변경됐습니다 어 이거 좋아 오 상 탑사키를 안할수 있어. 어 여기 요주의 인물. 아, 일단 그러고요. 다른 거는요? 끝입니다. 베치노트 <웃음> 우 그거밖에 없냐 우. 이래라두. 뭐, 야 진짜 키케도 뭐라 안 할게. 키케도 뭐라 안 할게 진짜로. 새로운 거 추가된 거오 없어요? 오 능력 추가. <웃음> 아 잠깐만요. 아 근데 아 잠시만요. 저 이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? 아, 왜?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같은 어, <웃음> 거다. 똑같은 거 나왔어. 아니, 같은 거야? 아 똑같은 아, 거 나왔어. 나또 사줘야 또 사줘. 아 그러면 다시 다시,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뽑자. 다다다다 다시. 아 그러면 H부터 뽑자. 뽑았지 롱. 아. <웃음> 아. 어어제아 <쟤 웃음> 하는 거 보니까 또 사줬네. 제가 사줬네. 내가 봤. 봤을... 한 번만 더 하자. 한 <웃음> 번만 <웃음> <웃음> 더 하자. 내가 봤어요. 제가 사줬네. 부로 하지 않래오 이거 뭐야? 오 어, 뭐야 이거? 어? 이게... 아 진짜로? 오야나 너무 강력한데? 잠깐만 이거. 오 어, 일단 알겠어요. 그 다음에 자리는 내가 먼저 뽑는다 지저 이거 뭐예요? 팔 나왔는데요? 근데 네, 여기 밑에 블록 니다 <웃음> <웃음> <잠깐만. 웃음> <웃음> 여기서 딸깍딸깍이나 하라고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어, 오케이. 오 <웃음> 어, 어, 어? 어 그렇게 한다고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어? 오케이 <웃음> 어떻게? 오늘뭐7대1라 해봐야 되나? 오케이. 블럭 보유자 대 미보유자. 오케이 해해 가. 당당하게. <웃음> 어 아니면 오늘 한번 같이? 아 나야 너무 좋지. 좋아. 넌 아까의 날 보고 웃지 않았구나. 맞아. 난 웃지 않았어. 그러면 일로와. 내가 여기에 설치할게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저런 사람이랑 팀을 한다고? 해? 아니 근데 에이치아 너 되게 예술적이다 이거. 그럼요. 근데 빗솔림. 되게 네? 비효율적이다. 아 그냥 캐빈형 놀리려고 이렇게 갔어. <웃음> <웃음> 지그재그 미쳤나. <웃음> 저기 한패나 예? 침대 설치하는 두개 빼곤 없어야 되는 거 알지? <웃음> 왕좌를 만들어놨어! <웃음> 왕좌를 만들어놨어! <웃음> 야, 해보고 싶었어. 다 <웃음> 아, 준비되셨나요? 오케이. 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아니, 여보세요>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오. 웃음> 아니, 아니 근데, 나 궁금한 거 있어, 와피디. 이거 죽어도 되는 거 맞아요? 네네, 죽어도 무한 지급됩니다. 미친! 어? 케빈님, 건날개 어? 입었다! 건날개있다건날개 음.. 까불지 케빈님. 마세요 그러니까 예. 제가 케빈님을 위한 발판이 되겠습니다 <웃음> 케빈님 스펠링이 뭐예요? <웃음>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설마 C 설마 H 설마 C A H랑 이게 뭐 유튜브를 봐야되네 구진말이여자 잡았을때? 하하 그러니까 설마 설마 또 구진말 어! 라미. 라미님인가 보다 아, 라미님이세요? 아 죄송합니다 비하인 거비하게 아니에요 어? 빗소라 간다 간다 오오 한편아 거짓말 했니? 어떻게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편아 거짓말 안 <웃음> 해? <형>, 뭐야 아형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요 방금 한편아. 시작했어요 어, 어, 예. 거짓말 한 거야 지금? 저도 형 그래도 영상 나와야죠 아, 그렇지 <웃음> 예. 야 근데 나 땅이 너무 좁아서 착륙을 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. 형님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넓혀둘게 내 쪽으로 와서 착륙을 해. 컨트롤, 컨트롤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어 됐다, 되겠다 이거. 아? 어? <웃음> 아나 어, 어떻게 착륙해야 어? 돼? 우리 비행기 곧 진짜로 착륙을 추락. 하도록 추락합니다. 되겠습니다. 땅대 했는데. 엄마야, <웃음> 연비야, 나 건너가는 길만 좀 만들게. 미안한데, 오케이, 오케이. 어 건너가는 길만 좀 만들게. 저게 어... 그거죠? 그 머리가 안좋면 몸이 고생한다. <웃음> <웃음> 그렇더라. H 님이 그랬습니다. 표니. 음? 응? 오. 나도 여... 왔어. 어, <웃음> 어 여기서 왔네? 왔네. 다들 여기서 모였네. 조금 나 살짝 지금 좀 긴장 상태거든요. <웃음> 선물, 선물, 선물, 선물. 아, 어, 어, 어, 어. 배신 안 할거지? 응? 이건 누나 선물 <웃음> 얘들아 대답 좀 배신 안 할거지? <웃음> 아, 안, 안 하지 하죠. 안 하지 어, 진아지 어, 어. <웃음>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H 좀 혼내주고 앗! 아! 그랬다 이거지 출동 코팡맨 출동 오게? 오게? 오게? 시에나 스켈레톤 말은 필요 있니 <웃음> 아, 아니요 아 날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? 뭐야 까버려야겠다 야, 인간 백 한테 한번당해볼테야형 응? 근데 집을 너무 믿는거 아니야? 이번에는같이하이잖아이번에 만약에 침대 깨지지? 나 하루 이일날아다거거야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안 누리고 아이씨! 저기 가! 저기 <웃음> 가, 가, 가! 아! 아!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사왔다! 사왔다! 사왔다! 삐님 응? 저코블스톤 생성기 만들었거든요? 미친 어? 케빈님 거 침대를 좀 보강을 하자 좋아 좋아 어? 진짜 나를 중심으로 뭉쳐주는 거야 이번에? 아 네. 좋겠지 어 진짜로 당연하죠. 나 너무 감동인데 지금? 케빈 최 어? 자 없애줘 언니. 위험해. 연비. 응. 누구를 죽이고 싶은가 나에게 말해라. 어떻게?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? 결과 아니죠? 뭐왜왜 왜? 뭐야? 왜? 어? 왜? 누나 비를 부탁해. <웃음> 아니 왜 아니죠? 부서진 <웃음> 거야? 왜왜 왜? 패치가 돼서 바꾸는 거를 모르게 바꿀 수 있어. 아 연비랑 시에니 &E 걸 바꿔놨구나 연비가. <웃음> 나 나도 <웃음> 어. 알고 있었어. 블타임에 오호. 송포도 저거 잘안 나와요 진짜. 어... 일단 표지판 모아놔야겠다, 잘 보이게. 음? H야, 네. 예. 아! 업 오! 예! 내건 지켜, 내건 지켜. H H 내건 지켜. 아! 어? 어, 안돼, 어, 저 하지. 죄송한데요. 저 능력이 김인배거든요. 뭔데요? 저한번 쓰고 끝났어요. 인벤세이브요. 아. 어... <웃음> 안돼, <웃음> H H 왔어, H 왔어. 얘들아, 뒤에 H 왔어, 뒤에 H 왔어. 저 오시게요? 응? 아니 너가 오고 있잖아. <웃음> 에이, 뭘또 오고 있어요 제가? 저 선물 드리러 가는 거죠? 오, 이렇게 나오시겠다. 여기 H가 봐, H. H. 한번더 죽어봐야 온. 정신 차리어나 컴온. 어, 어. <웃음> 어. 어, 내가 알려주기까지는 나 이렇게 견제한다고? 아, 뭐야, 뭐, 누구세너 어디 가려고? 저기, 일단 모험을 떠나보려고요. 응, 음, 응, 음. 가, 가. 날파리가 날파리 나이파리 떼가 됐는데요 저기? 으하하하스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<우리? 웃음> 저기 내가 소환사 불렀거든 으 <웃음> 이름 쓸틈 없게 하려고 말이지? 아니 공중폭격시 뭐한나는좀 없애봐요 침대 음 기다려보세요 공중폭격시 미쳤나 <웃음> 어? 건날개? <웃음> 건날개가 오케이. 나왔다고? 제도 건날개가 나와? 오히려 어, 자기데 유선제 뭐 F 킬러 있으신 분. <웃음> 모기가저또 아... 옆에 서 모기 인정은 하는데 깜빡. 저도 힘들어요. 이런 사람. <웃음> <웃음> 나 근데 너무 힘들어 진짜 지금. <웃음> 여기 친구 집이에요. <웃음> 이거 오... 해줄게요. 아 하지 마. 하지 마. <웃음> 하지 마. 아! 어. <웃음> 실례지만 여기 어떻게 오셨죠? <웃음> 저, 저기 떨어졌어요 실수로 아, 아 떨어졌어요 저 <웃음> 예, 예. 올라가는 길 만들어드릴까요? 아 그래 주겠어요아예예 <웃음> 예, 이쪽으로 야, 오세요 인쪽으로 오세요 해. 제가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안 힘들어 이제 지금이야 지금 2D 고어 뭐야 안 아무 돼.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무슨 <웃음> 아, 소리야 어 아, 뭐야 내 침대 어, 어 침대 아니야 한펜 <웃음> 야한번더보자한번더보자 <웃음> 지금 안돼! 지금 안돼! 아 지금 안돼? 아 이게 쿨타임이 생겼구나 불사 좀 아. <웃음> 안돼! 야 근데 한 팬이 갑옷, <웃음> 아, 갑옷 미쳤어 해볼까. 지금 한 팬이 갑옷 개딴딴해서 에이가 절대 못 이기는데 지금 상태 안마믿오 믿어! 믿어! 믿어! 믿어! 믿어! 여러분들 저저 무적 해병 아세이거든요? 저저못 죽이시니까 저좀 지나갑시다 그냥 아 그러면 여기 계단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일로 올라오세요. 예알겠습니야 아니 이거이고 이거 H 아, 이에요무아조잠깐이잠 무적. <웃음> <캠미, 잠깐만. 웃음> 뭐하는? 아니 근데 착륙이 왜 이렇게 그 이게 통통 튕겨 미치겠네 아유 진짜 내가 속이 터져 가지고 2D 진입 2D 진입 아, 아, 아. 아, 아, 아 뭐야 얘쟤뭐아 아, 뭐야 된 거야 아아 아,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 나 저거 뭐 드론한테 죽었어 또뭐 어든이야? 어, 아 쟀다 아, 나 쟀어 어디야 여기가 어드매요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비행을 하고 있다고 어야 이거 어디야? 어, 어, 어 와. 야시엔이랑 연비 이대로 죽은 거야? 그래서? 아 어, 아직 살아 있어요. 어? 그래? 어든 죽었네. 어, 철골렘이 잡아줬어. 그러니까 아, 마지막. 아! <웃음> <웃음> 탈락 아니 테네뭐 하고 있는 거야? 우리 바지는데 <웃음> 기껏 기껏 먹여 달리고 어, 있더니 뭐하는 거야, 자. 도움이 한 개도 안 돼. 한 펜이 죽였잖아. <웃음> 한 <팬이> <웃음> <웃음> 형님 지금 박살나요 지금 박살나기 <웃음> 직전이야 이래놓고 탈락하면 진짜 개땅용 먹을 준비해라잉 아니 형님! 형님 하게 되는거 봐! 걱정하지마! 걱정하지마! 걱정하지마! 나 오늘 나 세계 끝까지 날아가 나안 죽어! 나안 죽을거야! 데스노트가 그 저기... 이러다 데스노트 맞으면 끝이잖아! 형! 내가 도와줄게! 진짜... 아이스 아이스 자 데스노트는 없어졌다 모기 나 약국 가야 돼야너왜내 침대 부순이야 척 캐빈 죽고 싶어? 죽고 싶어? 죽고 싶어? 어 움직여 움직여봐 움직여봐 어너 침대 어딨어, 없어? 차이 아,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왜, 없어? 태갈이 받고 파고 태갈이 받고 활쏘기 전에 안 봤지 <웃음> 저러다가 실족사하면은 욕 오지게 먹는데. 진짜 실족사 하면은 나 카톡으로 테러 할 거야 대비님 예저 네. 그거 부셔도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부시래 누가 부시래 <웃음> 사람 다가면서 부셨어야지 야미친야 미쳤... <웃음> 이거는 이거는 아... 야 근데 진짜 건달게 니네가 써봐 진짜 진짜 <웃음> 어려워 진짜 빗썰림 <웃음> 능력 뭐예요? 그니까 저는 두 개씩 나오는 겁니다 아 진짜? 근데 한팬님 왜 자꾸 침대 위에서 안안 안 나오세요? <웃음> 이거, 이거 포근해서요 <웃음> <웃음> 어떻게든 한번 부숴보려고 <웃음> 어떻게든 기회 잡아서 한번 부숴보려고 손따이 <웃음> 해보려고 근데 이거 죽은 다음에 5초 딜레이 넣는 거 어떠냐? 아니면 3초 좋아 좋아 응응어 좋아 좋아 응, 다음부터 업데이트 사항 나도 <웃음> 안간 있어야 돼나너 <웃음> <너무> 불안해 <웃음> 와우 와우 투지님, 투지님만 쏟는데요 어떡해 이러다가 죽인다 <웃음> <웃음> 이거 <이걸> 잘 사용하면은? <웃음> 어? 잘 사용하면은? <웃음> <웃음> 설마? <웃음> 아 ㅋ <웃음> <웃음> 무미, 무 오, 오, 오, 오, 오, 뭐야? 방금 뭐야? 뭐는데 한다고? 찌찌! 무슨 일 무슨 일이고 무슨 일가 있어, 우리 집에 쥐 들었어. 야, 야 어떤 거야? 뭐야? 지금, 아, 와! 아! <웃음> 이대로 그냥 죽어. 이대로 사라졌고 여기서 바로 수비까지 바로 여기서 아, 여기서 수비까지 바로 가나? 어, 어 안돼! 저거 봐 저거 봐건이기 어렵잖아 저거 봐 은근 어렵다고 어, 근데 이걸 물을 이용해서 또 살아요? 당했다 좀 아휴... 아, 아, 귀찮게 하는 정말 수비 아, 왜 갑자기 용암 샤워를 뭐야. 아! 오야 빠르다. 빠르다! 엄청 빠르다! 우와 잘한다 어 ]다. 들어갔다! 들어갔다! 야. 야. 야, 나. 안 돼. 비벼비벼 비벼. 끝까지 비벼, 비벼. 아니, 아, 무적, 비벼. 해병대야. 아, 무적, 해병. 아, 무적 해병대야. 무적 해병대. 무적 해병대야. <웃음> 와, 무적 해병이라는 기술이었어? 아, 이래서 무적 해병이라는 거구나. 신안 죽어. 오 어쩐지 용암 영암... 샤워하더라고. <웃음> 1382이기. 어, 근데, 제... 근데 뜬금없이 왜왜내 내 집에다 소우지? <웃음> 왜내 집에다가 또 올까? <웃음> 진짜 미쳤나? <웃음> <웃음> 아! 아! 아! 아! <웃음> 뭐야? <뭐해? 뭐해? 웃음> <웃음> 아! 아, 손으로 캐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손으로 캐고 있는 거개엽네대이죠나 <웃음> 아, <그냥. 1> <웃음> 아니었으면 몰랐겠다. 근데 가스 아니 알람해 줬어, 알람. 음. 이거 모르수 있었는데. 아, 개웃기네. 어이 무적 캡이야? 어떻게 올라갔지? 오 뭐야 깜짝이! 오 어, 이거 어, 또 밀었어 밀었어! 어, 들어갔다! 오오! 오오! 와, 오오! 와, 와. 대박! 예! 이렇게 해서 승리는 필소리아 역시 우우. 건날개 덕분에 이겼네요. 아니 건날개를 너무 뭐 사용하는 거 아니냐? 야, 야 그러면 <웃음> 내가 뭐가 돼? 뭐야? 그 아, 아, 컨트롤도 구린데다가 팀원까지 져버린 팀이 어. 되는 거지 뭐. 밖에 <웃음> <웃음> <왜> 나가요! <웃음>